레코드 반갑습니다 블루토스엑시하고요이 정도 목소리 톤으로 얘기하면 괜찮죠 선유이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이 정도 목소리면? 음. 하다 보면 또 커질 수도 있어 <웃음> 말하다 보면 또 커진다 아. 얘기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죠? 쓰리 드라이브 뭐 뭐예요 쓰리 드라이브 병철님 들어봤어요 아이 글씨 쓰기 어렵네 쓰리 드라이브 들어봤어요 병철님 어디 갔어 병철님 완전 저질이구만 응? 안녕하세요 저빨개 빨가벗고 있어요 그러는데 완전 저질이구만 저 아저씨 쓰 <웃음> 드라이브 못뭐 들어봤어요 그러면 A B C D 패턴이라는 건좀 들어보셨나요? 하모니 패턴 중에 A B C D 패턴. 예, 집, 집이요. 집 집. 음, 이거 이거죠. 일단 쉽게 설명을 하면. 이 정도면 됐지 뭐 면도 안하고 이 정도면 잘생겼지 뭐 가격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올랐어요 그리고 얘가 되돌림으로 이렇게 조정을 좀 줬어요 그리고 또 올라간단 말이야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 여기 직전에 고점을 넘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 그러면은 일단은 이거는 피보나치 트레이딩 개념으로는, 음, 프로젝션이라고 해요, 이걸. 그러니까 기준 자체를 좀 어려운, 어려,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이전에 올라오걸 이걸, 이걸 A라고 놓고 보면 이 A만큼 더 상승한다 라고선 목표를 설정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프로젝션 익스텐션 레벨로 100%. 100%. 이센센션 레벨, 익스팬디드지익스팬디드 레벨로 그러니까 이 여기서부터 이만큼 상승한 거에 100%만큼 더 진행이 될수 있는지 같은 동일 길이만큼 대등하게 그래서 보통은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흔하게 발생을 해요 그랬을 때이되돌림 비율은 우리가 흔히 아는 첫 번째로 생각하는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로 따지고 보면 한번몇 개가 있을 겁니다. 38.2%도 있을 거고요. 대볼까? 가장 흔하게 발생되는 거는 이세 개죠. 50% 그리고 61.8%. 이걸 피보나치 비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죠? 이 피보나치 비율은 피보나치 수열의 피보나치 수들 간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1, 1부터 시작을 하는데, 피보나치 수는. 1이랑 0과 1, 이걸 두 개를 더한 거 1, 요것도두 개를 더한 거 2, 요것도두 개를 더한 거 3이죠 요거두 개를 더하면 또 5죠 5죠, 요거두 개를 더하면 8이고 요게 피보나치 수열이잖아요 얘랑 더해서 얘가 나오고 요두 개를 더해서 또그 다음 게 나오고 또 앞에 거 바로 직전 걸 더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건 무한대로 진행이 되는데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의 비율이 가면 갈수록 얼마랑 가까워지냐면 얘가 이 녀석보다 얼마큼 더 크다고요. 161.8배 크다고 1.618 곱하면 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나누면 0.618이에요. 61.8%라고 이게 기본적인 비율 피보나치 비율을 구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두 수의 비율이 자연 여기저기에 퍼져 있더라. 황금비다. 그 얘기예요. 그거를 트레이딩에도 적용을 해 봤는데 트레이딩에도 잘 맞더라. 트레이딩에 적용하는 게 사람들의 심리가 이쯤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랑 연계이 연관이 있을 수도 있을 수도 있다. 올라가다가 이쯤이라고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피보나치 수일 수도 있다 이거죠. 근데 중요한 건 저는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이냐면 이 녀석들 피보나치 비율들은 사칙 연산에 의해서 연산을 하면 은 1이거나 2이거나 혹은 피보나치 수이거나 피보나치 비율이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얘랑 얘랑 더하면 1이에요 이거랑 이거랑 또 비율 나누잖아 그럼 이것도 피보나치 비율, 비율이 나옵니다 나누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중에도 이후에도 이게 이제 가격들이 지지와 저항이 여기 이제 저항일거고 올라가게 되면 그죠? 저항으로 작용을 할거 아니에요 이 비율 자체가 38.2% 였으면 그다음에는 올라갔을 때뭐피포너치 비율을 따르고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죠 근데 이제 기본적인 건데 그거는 뭐 너무 신봉하고 신뢰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어 가격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경향성을 보여준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A, B, C, D 패턴은, 이거부터 말씀드리면, 방금 이야기했던 게 A, B, C, D 패턴은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녀석이 이 녀석이랑 똑같으면, 그 다음에는 뭐다? 그 다음엔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갈 수도 있다, 에요. 그러니까 여기 넘을 넘을 때는 타겟인, 타겟인, 프로핏이 될 것이고, 프로핏이 되겠죠, 프로핏. 그렇죠, 여기를 넘을 때는. 넘고 나서는 여기서부터는 매도에 대한 매도 포지션으로 접근이 가능할 수도 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서는 하기는 어려워요 이것만 가지고서는 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도 비슷한 가격대에서 반응이 있었는지를 체크를 하고 두 번째로는 진짜로 매도가 발생되는 걸두 눈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두 눈으로 확인하는 건 결국은 캔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합쳐서 여기서 매도로서 참여를 하는 거죠. 1차적인 타겟은 아마 직전에 대한 고점 지지선까지 아마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전체 높이의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직전 저점, 직전 저점을 기준으로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을 활용한다든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ABCD 패턴. 근데 보통 이 되돌림 비율 자체가 61.8%면은 얘가 이렇게 61.8%면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한번 직접 그림을 그려보지 뭐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61.8%면 여기서부터 되돌림 비율이니까 요렇게요 가격은 필요 없으니까 가격은 잠깐 체크 끄고요 보이죠? 조금 느려졌네 61.8%면 여기 녹색입니다 녹색, 녹색까지 얘가 이렇게 딱 내려간다면은 똑같은 길이니까 여기다가 요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 길이만큼 어디서요? 어디서? 아이고 여기서 시작한 61.8에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비, 저도 이거 뭐 재구성 그린 건 아닌데 비슷하게 이렇게 진행했네. 그림을 그려네 이때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의 모양도 비슷하고 시간도 비슷하더라. 그게 일단 잘 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거는 요거는 되돌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또 이것도 되돌림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이거는 되돌림 여기 도착하면 뭐죠? 100% 다 되돌린 거예요 지금은 여기를 1번 2번 이렇게 작도를 했으니까 여기가 0이고 다시 되돌아 하면 여기가 100인 거죠 이, N형, 이 녀석은 근데 이 마지막 D 레그는 abcd라고 했을 때이 D, c d 레그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만큼의 되돌림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직 100% 도달 못한 거야 100을 넘어가게 되는 거를 피보나치 그 툴을 활용하는 걸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를 어익스텐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0을 넘는 거예요 확장됐다는 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여기서부터 도 이제 그러면 몇 퍼센트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여기죠 여기 61.8% 여기다 딱 해볼게요 61.8% 100이 넘었으니까 100 넘는 것도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61.8%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은 익스텐션 161.8%입니다 여기에요 여기 조금 이렇게 요 똑같은 것 잖아요 이 길이가 여기까지 올라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오는 녀석의피버치대 돼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됐을 때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를 아니 헷갈리냐 아무튼 100을 여기로 놨을 때 얘가 연장되는 비율이 161.8%까지 올라가면 얘가 여기서는 다 올라간 거다 라고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있다. 이게 뭐예요 파동 얘기로 보면 파동으로 보면 파동이 파동으로 여기가 만약에 다섯 개로 진행이 됐다 A, B C. I, B, C, D, D 지그재그야 지그재그 그래서 지그재그인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죠 그래서 여기가 A, B, C, D, D점까지 도달하면 여기 도달했을 때는 여기서 가자 외쳐서 하면 안 된다 야 아시, 아시겠죠? 가자가 아닙니다 내려갈 수 있다 요 이게 베어리시 a b c 패턴을 이야기하는 건데 3드라이브는 이게 좀 확장돼서 연속으로 붙어 있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속으로 어떻게 붙어 있겠어요? 그러면 이게 카피해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번 쉽죠? 흔히 이야기하는. 그럼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되돌림 비율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되돌림 비율은 38.2에서, 여기서부터좀 외워야 돼, 여러분들. 61.8 정도의 되돌림을 얘가 이렇게 주고, 이거를 이제 익스텐션 연장 비율이라고 그랬죠? 연장이, 연장이 127% 이거나, 이거나 161.8%, 1 6 7 2요 사이에서 이렇게 내려가서 요게 반복된다면 세 번째에서는 어떻게 된다?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확률이 ABCD보다 더 높다. 요기는 더 높다. 그래서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랑 이거나 이렇게 재서 세 번째에서는 요 비율을 가지고선 타겟을 설정하기도 하는데. 흔히 좀잘 나타나지는 않아요. 잘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이 연장이 여기가 요렇게 연장되는 게 161.8%만큼 연장이 됐다고 하면 다음번에도 161.8%만큼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여기서 되돌림 이 되돌림 비율은 조금 다를 수는 있어도 이 연장 비율은 같은 경우가 되게 높다. 많다. 그리고 127인 경우에, 그리고 1 아, 더, 제일 흔한 경우는 이거지. 같은 경우. 같은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얘는 161.8인데 얘는 127인 경우. 그러니까 얘가, 얘는 조금 올라갔는데 얘가 많이 올라가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 그리고 어중간하게 138.2%까지도 중간에서 이렇게 멈추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걸 어디다 화해를 하는 거냐면 저점을 깨거나 그죠. 고점을 높이는 파동에서 활용이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이거는 아마 좀두배 정도까지 진행이 된것 같은데. 제보가 얘도 여기서요. 이거 두배 정도 딱 진행이 된것 같은데. 161.8 조금 넘었네. 161.8 그죠? 이런 식으로 저점을 깨는 경우에 다음번 지지선이 거기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예요. 여기도 지금 저점을 깬 거잖아요. 깼죠. 이것도 깬 거죠. 한번 해볼까? 얘도. 이전 파동은 뭐였습니까? 이거잖아 이거. 그러면 여기까지가 100이었을 텐데 이거 얼마큼 내려간 걸까 이거 113%인가? 여기서 이렇게 127 127? 조금 못 미쳤네, 127은. 이런 경 되게 많이 나와. 되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런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고점 으렇게 연결했을 때 127에서 161.8 사이에서 많이 안 내려가고 반등을 주긴 줄죠 또 한번 찾아볼까 어, 이,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여기도 한번 재볼게요 여기서 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재야 되죠 이거. 여기 일단 한번 멈추긴 했죠 이 자리 멈춰 그러니까 그런 러니까그 거를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트레딩을 이 하는 사람들은 저점을 깨지면, 이것도 좀 넘었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딱 161.8이었네. 여기. 그죠? 지금, 요 길이에서 100%를 깨지니까 더 내려가죠? 조금 더. 비율상으로는, 이건 A, B, C, D나 그런 건 아니지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익스텐션 레벨을 좀 활용을 해야 돼요. 이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일봉에서 이렇게 보면요 상승장에서 좀 적용이 됐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런 거를 목표로 세요. 내가 여기서 직전 고점을 그러니까 신고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이런 거. 그럼 어디서 털어야 될지 모르잖아. 그렇잖아요. 신고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데서 터는 거예요. 여기서도. 나는 안 털더라도 트레이딩 하는 세력들은 턴다야. 이런 데서 턴다고. 털어낸다. 그러니까 매도세가 나온다는 거야. 여기도. 이런데. 매도를 하죠. 근데 이건 뭐 의도적으로 막 계속 올려버리면냐 뭐. 그렇긴 하지만. 앞으로도 그러면 은 조금 그런 걸 가지고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면, 지금은 뭐 어땠을까? 이것도 뭐3 드라이브가 적용이 됐는지 어쨌는지잘 모르겠으나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게.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한번 봅시다. 그러면. 봅시다. 이게 적용이 우리가 가능한 거였는지 어쨌는지 되돌림이 몇이었냐면, 61, 자석 고 61.8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제, 제 기억으로는. 61.8이었어요. 여기가. 와, 씨, 신기해. 그게 아니라, 그렇다고. 그죠? 그러면이 위에는, 얼만큼 얘가 되돌림, 여기서 이렇게 제야죠 여기를 0으로 하고, 어, 여기를 이렇게, 꼭대기. 161.8, 127.2, 요 사이? 어찌됐든 얘는, 이게 지금 끝난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까지 진행된 거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된 거일 수도 있어. 그러면, 지금 파동으로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여기 하나. 두 개. 이렇게 된걸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여기 되고, 아니지, 여기 되고, 몇 퍼센트 되돌림? 61.8. 요렇게. 지금이네. 반등 줄수 있는 가격이죠. 일단, 지금은, 그리고, 뭐 매물들이 여기 겹치는 가격 구간이에요. 일단, 반등을 한다가 아니라, 가능성은 있어요. 지금 안 내려가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 한번더 올라가면 얼마를 그럼 타겟으로 잡겠습니까? 167.8이었으니까. 이 길이 여기서 만약에 얘가 반등도 고점을 넘는다면, 좀 넘는다면 여기까지도 갈수 있겠죠? 여기거나 여기거나 8 2 6 0요 사이네. 만약 에 여기까지 올라가면 열심히 매도 자리를 찾아야 된다 매도 자리를 찾아야 된다. 좀 깨지긴 했어. 트렌드는 좀 깨져가지고, 저는 좀더 내, 내리... 이게, 이런 건 적용이 안될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길이가 달라서, 차라리 이게 지금 같은 파동 같거든요, 저는. 이게 같은 파동 같대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다, 이거. 여기거나, 여기거나, 여길 가능성이 높은데,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 그대로 가겠지. 이렇게. 그죠? 요런 식으로 되는 거. 3 드라이브. 일 수도 있다, 예. 여기는 몇 퍼센트 되돌렸죠? 다 지워보자, 이거. 좀 있으면 이거 녹화 끝나요. 30분, 40분이면 끝나니까. 여기서 요, 요 녀석을 지금 되돌린 거라고 하면, 얘는 38.2 퍼센트. 38.2 퍼센트 였으면, 이거는, 음, 익스텐션이, 얼마까지 올라갔어야 되나 똑같은 길이라고 지금 여기는 똑같았거든요 요만큼 올라간 거에 그렇죠? 이렇게 재면 100% 빨간색으로 요만큼 그러니까 요 길이는 똑같았거든요 얘랑 얘랑 같은 파동인 것 같아 근데 조정은 전 여기서 이렇게 내릴 줄 알았는데 올라가더라고 올라갔어요 여기서 그래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올라가는 얘기를. 여기까지가 아마 어떻게 되면은 좀 정상적으로 이렇게 진행된 거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한번 더 이렇게 데좀 여기는 빈 공간을 만들었다 비율로는 이거는 38.2% 정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도 맞다 얘도 적용할 수 있다 라고 서 한다고 하면 한다고 이거 좀 약간 좀 그렇게 뭐라고 해야 돼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니까 얘는 이미 3 드라이브가 완성됐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있겠죠 여기서 올라가고 61.8% 연장돼서 여기서부터 올라간 게 161.8% 그 다음에 38.2% 에 똑같은 또 161.8% 조정만 달랐을 뿐이야 그래서 이미 3 드라이브는 약간 쇠기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요렇게 돼서 이미 이거는 완성이 된 상태야. 완성이 된 상태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에 대한 이 바닥에서부터 목 여기까지. 그리고 직장은 여기 고점 여기 부분. 타겟을 요렇게 잡죠. 여기랑 61.8%. 더 나가면 바다. 깨지게 되면 아까 전에 우리가 배웠던 익스테이전 레벨을 또 활용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한다 라는 걸 한번 기억을 하십시오 적을 해보세요 그러면 도움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좀 쉽게 패턴을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찾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피보나치 비율이랑 익스텐션 레벨, 3드라이브, ABCD 패턴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 게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게 하모닉 트레이딩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런 거를 좀 같이 근거들을 같이 만들어가는 그게 다기술분석들이다 비슷비슷하게 섞여있는 공통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엘리엇 파동이론에서도 또 비슷한 내용들이 있고 또 그래요 패턴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름도 다르게 뭐 울프에거나 뭐 다르게 또 이름 붙이기도 하고 다른 패턴으로 이름 붙여서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요 일단 여기까지만 녹화를 하고